호기심 많은 미어캣, 호미 어느 동물마을에 호기심이 많은 미어캣이 살고 있었어요. 그 미어캣의 이름은 호미였어요. 호미야, 학교 가야지. 오늘 아빠 생신인 거 알고 있지? 같이 저녁 먹을 거야. 학교 끝나고 곧장 집으로 와. 네, 알겠어요,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호미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학교에 갔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호미는 빵 냄새가 솔솔 풍기는 골목길에 멈춰 섰어요. 오, 냄새가 너무 좋다. 저기 빵집이 보이는데? 한번 가볼까? <웃음> 호미는 콧구멍을 벌렁벌렁 거리며 빵 냄새가 나는 쪽으로 계속 걸어갔어요. 호미는 빵집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빵을 바라보고 서있었어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너무 배가 고팠지만 빵을 살 돈이 없었어요. 한참 동안이나 침을 지질 흘리며 빵을 쳐다보고 서 있었어요. 빵집 주인 아저씨가 그 모습을 보고 호미에게 말을 걸었어요. 얘야, 들어와서 보렴. 아, 네. 호미는 빵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새로 나온 빵이 있는데 한번 먹어보렴. 네? 하지만 전 돈이 없는걸요. 괜찮아. 이 아저씨가 그냥 주는 거란다. 넌 착한 아이지? 이건 착한 아이만 먹을 수 있단다. 네? 그럼요. 저는 착한 아이예요. <웃음> 그럼 이 빵을 먹어보렴. 이 아저씨가 착한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야. <웃음> 우와,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까만 빵을 하나 주었어요. 호미는 너무 맛있게 빵을 먹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웃음> 호미는 맛있게 먹고 나니 배가 많이 불렀어요. 아, 배부르다. 배가 불러서 배를 문지르고 있는데 오늘 깜빡 잊고 있었던 저녁 약속이 생각났어요. 맞다 오늘 아빠 생신이신데 어떻게 너무 늦어버렸네 빨리 가야지 예야 잠깐만 빵집 아저씨가 코미를 불렀어요 혹시나 까만 점이 생기면 언제든 날 찾아오거라 에? 아 안녕히 계세요 코미는 급하게 인사하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엄마, 아빠는 저녁을 다 차려놓은 채로 호미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오늘 빨리 오라니까. 음? 그때 호미가 들어왔어요. 아, 죄송해요. 엄마, 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 엄마가 빨리 오라고 했지? 아, 그게... 호미는... 엄마 아빠가 저녁도 못 먹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신은 혼자 빵을 먹고 왔다고 하면 실망하실까봐 거짓말을 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해서 늦었어요 그래? 무슨 얘기? 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다들 돌아가면서 상담하는 거요 그래 알았어. 어서 저녁 먹자. 배고프지? 아, 네. 호미는 배가 불러서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왜? 음식이 맛이 없어? 아니에요. 맛있어요. 그냥 음, 입맛이 없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호미의 팔에 까만 큰 점이 생겨 있었어요. 그것도 두 개나 생겼어요. 까만 큰 점이요. 어? 이게 뭐지? 나는 몸에 점이 없는데? 이상하네. 엄마는 호미가 잘 먹지를 않자 걱정되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잘 먹어야 돼. 그래야 빨리 크지. 네, 그럼요. 호미네 가족은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오늘은 주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죠. 호미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 신나게 놀이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불렀어요. 호미야, 숙제는 다 했니? 호미는 놀이를 하면서 대답했어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는 가슴에 까만 큰 점이 또 생겼어요. 응? 갑자기 왜 자꾸 점이 생기지? 엄마가 또한번 불렀어요. 호미야, 숙제 다 했으면 엄마 좀 도와줄래? 호미는 노는 게 너무 재밌어서 숙제하는 것도 잊고 계속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아, 엄마 숙제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호미는 또 거짓말을 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엉덩이에 더큰 점이 생겼어요 어? 이게 뭐야? 자꾸 까만 점이 생기네 나 무슨 병에 걸린 건 아닐까? 호미는 두려웠어요 이러다 온몸이 까만 점으로 가득 찰 것만 같았죠. 그러다가 문득 어제 빵집 아저씨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혹시나 까만 점이 생기면 언제든 날 찾아오거라. 어호호호호호호. 호미는 호호호몸에 생긴 까만 점을 봤어요. 점은 마치 어제 먹은 까만 빵처럼 생겼죠. 아, 어제 먹은 까만 빵이 몸에 생겼잖아. 호미는 서둘러 어제 갔던 빵집으로 달려갔어요. 아저씨, 아저씨, 제 몸에 까만 빵이 생겼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아저씨는 알고 계시죠?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너 거짓말을 했구나. 네? 어떻게 아셨어요? 네가 어제 먹은 빵은 거짓말을 하면 까만 점이 생긴단다. 네? 그럼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몸에 까만 빵이 다 뒤덮을 것 같아요. 허허허허허허 <웃음> <웃음> 이걸 먹으렴 아저씨는 하얀 빵을 내밀었어요. 이 하얀 빵을 먹으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면 까만 점이 하나씩 없어질 게다. 호미는 하얀빵을 먹었어요. 네,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그래, 조심히 가렴. 호미는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오니 걱정된 엄마는 어딜 갔다 왔냐고 묻기 시작했죠. 말도 안 하고 도대체 어딜 다녀온 거야? 엄마 사실은요 호미는 어제 빵집에 가서 빵을 먹고 늦었던 일 아침에 숙제 안하고 거짓말했던 행동을 모조리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죄송해요 엄마 우리 호미 이번은 엄마가 용서해 줄게 솔직하게 얘기했으니까 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거짓말하면 안 돼. 네, 엄마. 갑자기 호미의 몸에 생겼던 까만 점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와, 우와, 진짜야. 정말 빵집 아저씨의 말이 맞았어요. 엄마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모든 점들이 다 없어졌어요. 우리 호기심 많은 미역캣 호미는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솔직하고 착한 미어캣이 되었답니다.